이거 내놓자. 이거 내 이거 내자 이거 내놓자. 이거 내놓자. 이거 내놓자. 이이 내놓자. 이이 내놓자. 이거 내 아, 아, 아, 아, 이러0 0원에에 <웃음> 많이 힘들었지 뭐 What? 단질게 하나 둘셋 오. 오 기에서 하면 잘 떨어져? 그래서 못 찾아? 네. 어 왜? 네. 네. 이것도 살다가 이는데 어? 이것도 살다가 이런 보고서 화장을 해요. 거울이, <웃음> 거울이 있는데. 잠깐만. <웃음> 거울을 가져왔습니다. 진짜 간단하게 할 때는 이것도 아니에요. 이게 얼굴이 몇째 전까지만 해도 피가 피부가 피부가좋았는데왜 이렇게 피부가 엉망이 됐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원래 이 목폴라티를 잘안 입어요. 뭐안 입는데 왜 오늘 입었죠? 비조절을 좀 할까? 아 화장을 하니까 좀 생얼보다는 나은가요? 이렇게 할까? 끼? 근데 네. 아침 스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름은 채널명을 바꿔서 새롭게 할까요? 아니면 다른 채널을 팔까요? 갈피를 못 잡겠는 거 있죠. 이름 바꾸면서 이제 뭔가 틀어진 것 같아요. 이름 바꾸지 말걸 그랬어. 이렇게 지 뭐야. 오직 오랜만에 먹는다 한번 먹어 볼게요 팬하는 거 영상 안 눌렸어. 마지막에 치즈 올리고. 오신...